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 i n 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 a i hey hey yeah, hey no pass no play rules i'm t r y n a be the player man I m play hard 해도 절대 죄책감 없이 살아왔네 25 o 나 the night 로봐 g i v e a fuck about y o e shit on the o t i e i started from the bottom n 가뭘 알아 m o l 와해대기 직전기 초가 없이 세운 탑 무너지고 나면 나그자네에 we all are g o i n o o my crew's getting ready to roll out 상술 안 부려 i'm motherfucker's 다부르 n with a shot 그럼 난 선택과 집중 Already been through 초품 기운네 동작 대교 및 한강 위를 걷는 듯 삶을 위태롭네 한철장 는은 올리지 않아 네가지는 모습 보기 전에 떠나지 않아 What? Already been through but you never been full Already been through but you never been full been fooled but you never been fooled yeah i'm talking about the street but you never been fooled one for the c u r t u r and two for the hood three for the family but none for you fool one for the c u r t u r and two for the hood three the family yeah. but none for Yo. you s u c k e r 지금 올리가 내 옆에 내 b l a c k s m i t h 무기 교체 Get the fuck out here 전쟁 준비됐어 고 45도 삐 싹선 탔지 Yo, Better get it straight up 내 페이스밤 you like a fucking bacon On a pen 난 편해 pass your tank 더딴데 눈길 안도 없네 전혀 괜 없었지 변한 건 안개 b 삶은 날 리듬 아래 여전히 춤을 추네 난 기대 않고 살아 동시에 참고 살아 아침 기상과 함께 가래 학교 주도 gap flow 의식 있는 지성이 도대체 후대 가방끈이 길어야만 사회에선 우대 그래서 따라갔지만 이제야 나레 e 나 o 열심히 난 열심히는 했지만 웬만큼 누려봤어 yeah already been through 진흙속 진주 이제 빛을 볼때내 f l o w i n i m o t h e r f u c k e r already been through but you never been full already been through but you never been full already been through but you never been full yeah I'm talking about the street but you never been full yeah one for the church and two for the One for the family, but none for your four. One for the c u r e a i n two for the hood. Three for the family, but none for your suckers. Ayy, hey, squeezy motherfucker.